허리가 왜 아픈지 제 경우를 빗대어서 하나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무릎에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있었을 때 피곤할 때는 어떤 자세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좋은지 그것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무릎에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이렇게 발보다 무릎이 나가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를 세웠, 선을 세웠을 때그 선을 발쪽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무릎에 되게 안 좋은 자세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선을 쭉 일자로 구르면 여기보다 밖에 무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릎이 상당히 무리가 가는 자세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책상에서는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죠 허리를 뻗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보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리가 들어가요 한이 정도 자세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무릎이 아프면 이렇게 다리를 피고 싶어해요 다리를 펴야지 여기보다 그러니까 무릎이 복숭아뼈보다 뒤에 와 있어서 편한 자세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무실 같은 데서 사무작업을 하실 때 일을 하시려고 다리를 좀더 편하게 하려고 발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하려고 손을 뻗으려면 길이가 닿지 않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몸소 작업을 할수 밖에 없어요 무릎이 안락함을 위해서는 근데 이 자세가 있으면 허리가 금방 아픕니다 왜냐면 이기딤대를쓸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이랑 허리가 둘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맞닿아 있는 공간을 일할 때 허리와 무릎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차선책은 차선책이 차선책 있다면 허리를 약간 돌려서 의자를 책상에 대고 이렇게 발을 뻗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오래 하면 허리 무리가 무조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자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쉬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릎은 아픈 게좀 걷고 스트레칭을 하면 좀 그나마 나아지는 편인데 허리는 좀 답이 없었어요 허리는 아예 누워있고 그래야 돼서 아까처럼 이렇게 무릎이 불편한 좁은 환경에서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좀 손해봐야 한다면 무릎을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허리는 한번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나가면 하루 종일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은 그나마 이렇게 다리를 좀 펴고 하고 뭐 허벅지 위에를 좀 만져주고 이러면 좀 괜찮아졌는데 허리는 진짜 답이 없어요. 허리가 제일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시더라도 차라리 그냥 뭐랄까 무릎을 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무릎을 좀 대고 있다가 허리가 아플 것 같으면 일을 잠깐 놓고 다리를 뻗고 좀 쉬시고 허리로 무릎을 대신하려 하면 안 돼요. 무릎을 편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하면 허리가 바로 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릎이 아프면 허리가 아픈 이유는 무릎을 편하게 무릎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차선의 자세라고 선택을 한게 결국에는. 허리에는 무리가 가는 그런 자세들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허벅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 어느 정도 안 나왔으면 여기가 안쪽이 아플 거고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은 저는 여기 위에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를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면 서사실도 되고 그 다음에, 종아리도 풀어주시고, 종아리 앞쪽에 보면 뒤에도 근육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여기도 눌러주시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허리는 눌러도 괜찮아지진 않는데, 여기는 누르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릎이랑 발이랑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폼롤러나, 폼롤러가 아니면, 종류스통이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통? 그런 거, 이렇게, 꾸기지 말고, 뚜껑까지 닫으면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비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종리를 하면, 이렇게 발바닥을 문지르고, 손으로 종아리 앞에 뒤에 주고 허벅지, 이렇게 위쪽으로 해주고, 특히 무릎, 이렇게 슬개골, 슬개골이랑 연결된 이 위쪽을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실내에 서할수 있는 건한요 정도 있는 것 같아. 아, 귀엽고 마스크를 사는 날이 오다니.